안녕하세요 로또헌터 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2회 금요일 방송 둘중 하나, 넷중 하나 입니다. 1042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 요 어, 지난 토요일날 복귀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재수를 총정리했습니다. 어, 화요일날은 내수중 1에서 2수 필출에서 여기서는 회귀분석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어, 수요일날은 2월수로 올렸고요. 어, 오늘은 둘중 하나, 넷중 하나입니다. 일날 올렸던 약수 중에서 어그몇몇개세개세개세 3개, 3개, 개를 어,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어, 여기다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어 첫째는 퐁당퐁당 자료예요. 그 자꾸 그 헌터가 약수 올릴 때 자꾸 강조를 하죠. 어그 퐁당퐁당 자료가 출할 시기가 임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2 2주 안에 이제 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어, 이번 회차에도 어, 월요일날 세 개를 보여드렸죠. 어, 그세개 중에서 두 개를 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 그 약수들 중에서 어, 필출 그룹에 포함된 것들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어, 여기 43입니다. 43이 어, 이게, 어, 필출그룹에도 들어있고, 또, 그러면서 약수죠. 또, 풍, 더군다나, 퐁당퐁당 자료예요. 그래서, 어, 이게, 또, 콜드스루는 맨 끝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할 시기가 이거, 콜드스루 봐도 임박해져 있고, 지금 퐁당퐁당 자료에도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좀 안타까운 거는, 어, 이 자료가, 이 약수, 약수가 될수 있는 근거 자료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돼서, 여기서는 퐁당퐁당 이렇게 4연속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두 개, 우측으로 두개 단타기를 하면서 4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요거 이제 약수 또제 재수에 상당히 가, 깝게 있는데, 그런데 그, 항상 로또라는 거는, 어, 약수에서 매주 한개에서 많게는 세개까지 이렇게 추려주잖아요. 어, 그래서, 어, 요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울리는 겁니다. 어, 이 헌터가 이번, 이번 2차에 로또를 사게 된다면, 어, 적어도 한 게임 내지 두 게임은 이 43을, 어, 말구로, 6구로 육구로 넣고, 어,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아, 로또를 사, 사게 된단 다 말이죠. 자, 그래서, 어,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딱, 이번에 나올 수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또안 어, 나올 수다. 이거 두 개로 보면 안 나올 수죠. 그래서 안 나올 수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데 어, 그 이유는 이게 콜드 수에서 맨끝 자리에 있어서 어, 지금 장기연멸 중이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이 헌터가 뽑는 어, 6구 6구 대상 수에 또 43도 들어가 있어요. 43도 들어가 있고 또 오늘 어, 어, 뒤에서 보여드릴 그 자료에도. 어, 43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출 그룹에도 어, 여러 군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의를 해야 돼요 어, 이걸로 보면 안 나올 것 같은데 필출 그룹으로 보면 또 나올 것 같고 지금 그런 수입니다 43이요 어, 이럴 때는 한두 게임 정도 해보시는 게 좋죠 어, 지금 구독자님들또 토요일에 가서 어, 후회하시지 않도록 하려면 어, 한 게임 정도는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다음은 퐁당퐁당 자료 중에서 또 하나가, 퐁당퐁당 자료가 세개였었죠세개였는데그 약수 중에 세개였는데그 중에서 두개가 지금 의심이 되는 수예요. 18입니다. 18이 또 2월 대상수에 들어가 있어요, 요게. 그래서 수요일날 2월 수를 2월 대상수로 올려드렸는데, 이게 3순위로 헌터는 잡았죠? 1순위, 2순위, 3순위에 1 8을 잡았는데 바로 이 퐁당퐁당 어 필출 그룹에도 들어있고 또 어, 이렇게 약수 그룹에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 그랬을 때는 어, 약수 그룹을 따라가다가는 토요일에 이제 추첨 후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후회 없이 하려면 한끼 정도는 이것도 어, 감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항상 지금 현재 어, 이게 나올 것 같다 라고 지금 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각자 잡아 가지고 계시는 수가 안 나올 가능성도 꽤 높잖아요 그렇죠? 토요일에 가면 나올 나올 것 같다 하고 지금 소나게에 잡고 있는 수가 그게 다 나오면 뭐 1등 막 쏟아지죠 그렇죠? 근런데 어, 그렇지 않잖아요 결과를 보면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아주 살, 골똘히 생각하시고 있는 수 중에서 어, 그 나올 수다 나오면 좋죠. 그게. 다 나오면 좋은데 어, 그렇지 않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어, 이 헌터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퐁당퐁당 자료는 아닌데 어, 필출 그룹에 들어있는 수가 하나 있어요. 약수 중에서요. 그래서 이 헌터의 필출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헌터가 찾아놓은 자료 중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28 입니다. 28. 28이 약수로 잡혀 있는데 이게 또 필출 그룹에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모사이트 제공식에서 4연속 지금 오류가 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나오면 오연속 오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아, 그래도 또오연속으로갈 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게임 정도는 어, 감안을 하셔야 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은 꼭 살펴봐야 할 구간입니다 어, 여기는 두 그룹이 있는데요. 어, 이번에 저는 여기에서 한 수도 없으면 1등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내어 드리고 있죠. 자, 여기 두 그룹입니다.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등수인데, 어, 때에, 어, 이 분수인데, 지난 토요일 날 복귀할 때이 보너스 볼 45가 나왔는데 어, 이 헌터가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어, 안 나온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어, 45 출했죠? 45가 출해 가지고 남은 4수입니다. 45는 출했고요. 여기 45 출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1, 12, 23, 34 인데 어, 이게 45는 지난해 제보너스볼로 출해서 빼냈지만 아직도 얘는 어, 기운이 살아있어요. 기운이 살아있어요. 왜냐면 이수 하나하나가 다필축 그룹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1, 12, 23, 34가 어, 이게 다 유리, 유력한 아, 필충 그룹에 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게 기운이 에, 상당히 세게 살아 있어요 이거는 시, 에, 시, 시, 기운이 큽니다 셉니다. 셉니다 세요 그래서 이번에 차 여기서 한수 정도는 주지 않을까 이렇게 헌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또 하나가 있죠 어,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0인수입니다 아, 이것도 어, 지금 어, 이제, 출하 시기가 아주, 어, 저, 지나가, 진, 임박했어요. 출하 시기가 아주 임박했, 임박해 있습니다. 10, 21, 32, 43입니다. 어, 여기에 43이 들어있어서, 어, 퐁당퐁당 자료를, 어, 풍당풍당 자료에서, 어, 약수, 퐁당퐁당 자료에서 43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어, 여기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약수, 어, 약수 자료 두개 중복이 되어 있는데도, 어 그래도 그래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중 삼중복인 것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올 수는 나오는 겁니다. 어 약수에 아무리 잡혀 있어도 또 대한민국 사람이 다 제일수라 고해도 나올 수는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 여기에서 보면 좌측도 그렇고 우측도 그렇고 다 기운이 살아 있어요. 이 내수가 다 살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측도 내수 하나 하나를 만만히 볼 수가 없고요. 좌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헌터는 개인적으로 각각 한수 이상씩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두 그룹을 합치면 여하튼 이두 그룹을 합치면 5연멸 인데요 1회에서부터 1040회, 선 40회, 41회입니다 1041회까지 3연멸이 다섯 번 있었어요 4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 5연멸입니다 그 때문에 신기록에 신기록 중이죠 그래서 어, 이 여덟 수 중에서 적어도 한 수는 한수 이상은 있는데 어, 이 헌터는 이네 수들이 여기도 네수 여기 네 수가 다 각각 지금 기운이 살아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네수 중에서 한수 여기 네수 중에서 한수 이렇게 한수 이상 이렇게 출할 거라고 어, 출할 걸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네중 어, 하나라고 붙였고요 콜드스 어, 아, 저, 저 약수에서 풍당풍당, 어, 어, 18하고 43 투수 어, 중에 한 수를 어, 일단 이번 2차서부터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 2차가 아니고 벌써 전전 의차서부터 헌터가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나오시기가 임박해져 있어서 투수 어, 주의하시고 약수 중에서 투수 주의하시고 여기서는 어, 여기 내수 네 내수 네 내수 네두 그룹이죠. 여기 내수 네 여기 내수. 네 여하튼 두 그룹 합치면 이번 이차 필출일 겁니다. 그래서 어, 이 헌터는 통계상 자료를 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이번 이차에 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그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각자들을 어, 그러나 지금쯤이면 이제 금요일이니까 어, 각자 마음이 굳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수는 제수다. 저수는 제수다. 또 저수는 이번에 꼭 출할 수다. 이렇게 벌써 마음이 굳혀져 있어서, 헌터 자료가 이게 설령, 아무리 좋은 자료라도 도움이 될수있을려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각자들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굳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로. 어, 금요일 방송 마치고요 어, 남은 이틀 동안 마무리 잘 하셔서 어, 모두 어, 좋은 결과 어, 얻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